구스말 구독 이메트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고 이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던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매 주말마다 3만원 기프티카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이쿠 반갑습니다 여러분 구스의 우아한 게임 생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신청을 하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게임을 오늘 한번 깔아봤습니다. 브롤 스타즈라고 예,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처음 합니다. 여러분. 처음 합니다. 혹시 브롤 스타즈를 원래 시청하시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발견해서 보신다면 답답하시더라도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곱개 대제 원래 하는 채널이고요 이거 뭐냐? 드래곤 조준, 어, 채널이고. 이야, 이거 뭔데? 완전히 처음 하니까 귀엽게 봐주십시오. 개못할거예요 아마. 개 못하니까. 현질부터. <웃음> 아, 그래서 이게 시프트로 돼 있구나. 아, 우클릭으로 돼 있구나. 오케이. 아, 이게 세 발이 차야 세 발을 쏠수 있고. 제가 옛날에 한번 조금 해봤었어요. 조금 하고 그냥 키웠었는데 어, 끝났나? 어, 필살기, 필살기, 궁, 궁, 어, 어 궁극기, 궁극기. 어, 오케이. 용어가 조금 달라. 일곱 개대제으면 필살기라고 하는데, 그죠? 그냥 한글이 안되는나 아, 안 되는구나. 살짝 문화충격인데 한글이 안 되네. 구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웃음> 너무 떨려. 내가 지금 옛날에 몇번 이렇게 뭐 우리 아들이 게임 깔아가지고 뭐 깔려 있길래 몇번좀좀 좀 짱짱 끌어왔지 쭉쭉 나가면 됩니까? 뭔데와 아, 뭐 뭐가 저거? 왜내왜 거꾸로 가는데? 야 내가 왜 거꾸로 가는데? 형 이거 왜 거꾸로 가냐? 내가 뭐 맞았어요? 와 뭔데 이거? 와 내가 가는 방향을 어떻게 알고 저사람딱 샀지? 대단하다 지금 뭘 잘못하고 있어요? 아마 한참 잘못하고 있... 이게 왜안가냐아니 컴퓨터에 이게 확실히 그게 안되는 건가? 아! 아아! 기 빗나간거 같구요 이거 왜 거꾸로 가냐 이거? 내가뭐저 저 사람이 캐릭터 거꾸로 가게 하는 기술이 있는거야요 아니면 내 컴퓨터가 지금 버벅대는거야? 와우 들어갔다 들어갔다 와 무서워 죽겠네 진짜 이 게임 이거? 와와왜 와, 안갔는데? 오케이! 오오오오! 어, 어. 어, 어, 어. 와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형님! 형님! 형님! 오케이 아마 뭐 저번 튜토리얼 같은 거겠죠. 튜토리얼. 네. 어? 뭔데? 아, 무료 게임이지만 과금해라 이말 아니야. 핵과금해라 이거지. 현질 바로 가봅니다. 현질 잠깐만 이거 계정 연동 좀 하고 현질 한번 해볼게요. 자, 어, 컨텐츠 제목 나온다. 컨텐츠 제목. 영 트로피. 영 트로피가 현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 현질 어디 사는데? 근데 현질은 어떻게 현질 하는데요? 상점. 어, 상점. 어, 슈퍼셀 아이디와 연동하라고? 자 연동했다. 뭐 연동하니까 뭐 하나 주네. 빨리 희귀 불롤로 희귀합니까? 오케이. 어이 예, 뭐 하나 받았다. 어뭐 주네 또 마법사 발리도 주네요. 스킨인가? 뭔가 코스튬 같은 건가? 캐릭터 같지는 않았고. 자 보자. 웰컴 팩. 5,900원. 무료, 무료 일단 받고요 어, 119,000원에 200 다이아. 이 다이아라고 합니까? 이기는 뭐라고 해요? 이 게임은? 보석. 어? 그냥 보석? 오케이.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터? 부스트? 뭔데? 무슨 크리에이터를 이렇게 후원해줄 수도 있는 것 같고. 자, 일단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것 같네요. 웰컴팩 이거는. 제가 한 100만원 충전해놨었는데, 얼마 전에 좀 써가지고 98만원 정도 돼있습니다 지금. <목소리> 자 일단 하나 샀구요 1 7 0보석 그리고 자 상자 이거 뭔가 뽑기 뽑기 컨텐츠야 뽑기 컨텐츠 한 무슨 게임이든지 인기가 있죠 보인 282개 발리 내모 뭐 발리 키우라는 얘기인가 발리가 자꾸 나오네요 쉘리 아, 쉘리 좋구요 어 악사 포커 포커 내가 이거 써봤어 이거 써봤어 제가 기타쌤이거든요 직업이 제가 기타선생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얘가 되게 인상 깊더라고 기타 기타 그거 우클렐레가 치면서 이렇게 음파로 공격하는 애 맞잖아 마음에 든 발리 쉘리의 포코, 포코 또 주네 포코 써볼까? 자자자자 자, 자, 자. 그러나 어 요정도 가금으로는 제가 오낙 못할거니까 할지 모르니까 좀더 살게요 한1 1 9 0 0원 정도 사면 되겠습니까? 한 요정도? 최고가치라고 그러는데 요거 하나 사볼게요 자 결제합니다 보석 2,000개 2,000개면 괜찮나? 자 결제 완료 결제 완료 2,000보석입니다 자이 요, 요, 요 보석으로 뭐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보석에서 보석으로 특가상품 419보석으로 브로 브롤 에온 브롤러와 스킨을 살 수가 있고 어? 메가상자, 메가상자, 이거 사보자, 이거 사보자. 뽑기지, 어, 뽑기 컨텐츠야, 무조건. 자, 코인 206개, 포코, 포코 좋아요. 좋은 거 맞아요? 잘 나온가요? 셜리, 발리, 셜리, 발리, 포코밖에 안 주네, 나는. 어, 뭐야? 엘프리머, 엘프리머. 쿠쿠쿠쿠쿠 하는 거 맞죠? 예. 어, 제가 기타쌤이다 보니까 우리 제자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제일 많아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이 게임 안 하는 애들이 없더라?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옆에서 구경 많이 해봤습니다. 엘프리머, 얘 펀치 날리는 애잖아. 토큰 더블로 받을까요? 아... 그리고 또뭐 뽑습니까? 이거 뽑을까? 메가 상자 가보자 메가 상자 무조건 뽑기야 자, 167코인 빨리 뽑고요 엘프리모또 나왔습니다 셸리 나오고 있고요 허커 나오고 있습니다 오뭔가생 신규 영원 칼 어때요? 나 이건 한 번도 못 봤다 얘는 초희기라는데 초희기? 좋은가요? 답답하신 분들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이라 아 메가 상자 80개구나 이제부터 자 메가 상자 또뽑 봅시다뭐봅시다 봅시다. 뭐, 무조건 뽑기지, 뭐, 몰라. 253, 셸리, 칼, 포코, 발리, 엘프리모. 좋고요 계속 똑같은 애만 나오는 것 같죠? 좀 나와봐봐. 뭐, 뭔가 좀, 어, 내 가슴 두근거리게 할 그런 느낌 말이야! 로사, 희기, 희귀. 그냥 희귀래 그냥 희귀래 아, 왠지 그냥, 어? 자, 뭡니까? 빰빰빰. 영웅 브롤로. 보라색인데? 보라색, 이거 SSR이지? 일곱 개대지스타일로또 말해버렸네? 그, 그러니까 그걸로 치면 태색 SSR 같은 애 아니에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우상으로 위장한 저격용 총으로. 어, 저격, 저격. 좋아요, 저격. 스나이퍼다, 이거 아니야.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오케이. 로사, 로사. 포코 파이퍼. 파이퍼, 엘프리모, 발리. 보석, 다섯 개. 계속 돌려주기도 하네. 어, 이거 뭐, 뭐래야, 그, 캐시백. <웃음> 캐시백 시스템 좋아요. 자, 그러나 난 신규 영웅이 좋더라! 리코 초희기, 초희기. 아, 벽팅기는나 이거 봤어. 총알 총알 총알 땅땅땅땅 땅기는거 맞지? <웃음> 좋아요. 보석 3개. 어 캐시백이 짭짤한데? 계속, 어 뽑기에 중독되 가고 있다. 점점 더 과감하게 뽑기 시작했습니다. 고스바일. 예. 뽑기 클래스 알죠? 내가 꽂히면 달린데, 꽂히면 더 달릴 수도 있다. 자, 자, 잠깐만. 자, 지금 이제 천개 정도 썼고요1 어, 0개 이상 썼네. 그 상태에서 한번 브롤러 뭐가 있나 한 봅시다. 브롤러. 자, 어, 셜리, 셜리, 엘프리모, 빨리, 포커, 로사리구. 네, 계속 똑같은 말만. 칼, 파이퍼. 이렇게 있군요. 이 보라색인 애는 딱한명 나왔네. 포커. 레벨 한번 해, 해줘볼까요? 4289원 인네 골드가. 골드 쩡쩡쩡쩡 올라가, 쩡쩡. 자, 선택. 한 판만 해볼까요? <끝> 어, 한판 해보고 또 뽑기 해보겠습니다. 자, 뚝어 저, 저. 이 여기 막 숨어 사지 숨어 사지 숨어 사지 숨어 사 아, 필살기 준비됐어요? 아, 궁극기? 궁극기? 오케이, 궁극기 치료지, 치료. 치료. 우리 편도 좀 치료해줄걸. 나 혼자 치료받았지. 구스 인성, 그러면 안 돼. 친구들도 치료해주고 해야지. 와, 이형 뭐야? 이형 로켓 포스 오는데요? 너무 아파. 와, 이게 손으로 해야 되겠다. 되게 불편한데? 이거 마우스로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것 때문에 아이패드랑 그거 하나 사야 되나? 그 뭐야? 캡처 보드, 캡처 보드 한번 사야 되나? 어저기 아랍어죠, 저기 아랍어, 아랍어도 있네. 아랍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고 주위 에 아주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에라는 거지,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힐링함 해주고, 아우, 아우, 저건 뭐야? 삐리리리하는 거. 뭔가 버프 주는 것 같은 느낌. 르르릉 소리가 업 되잖아. 오케이. 매치 종료. 뭔지 정신이 없지만, 열심히 했어요. 뭔가. 잘 했습니까? 잘 했어요? 처음이라, 이제 트로피, 나 트로피를 받았어요. 트로피 8개 받았고, 스타플레이 하는데? 스타플레이, 이다 AI 아니야? AI? AI? 예, 우리 칠대제에서도 처음에 PVP 하면, 이제, 토보들 이 격려 차원에서 AI들하고 매칭시켜주구나. 눈치 빠르지? 제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거 뭔데? 이거 열수 있나? 열어볼게요. 오케이. 브루상자. 좋아요. 쪼. 어, 아, 요즘 조금. 조만 상자를 주네 조그만 상자 좋습니다 자, 이거 이거 하나 사볼까 레온을 419개 준다는데 이거 뭔가 굉장히 특입니까 이거 레온 막 비명 지르고 이랬던 그 소리를 내 들은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사볼게요 자 레온 등장 반갑습니다 전설! 아 전설이 제일 좋은 건것 같다. 딱 이름 보니까 레전드네, 레전드. 어? 레전드. 자, 그리고 뭔가 스킨인 것 같죠? 상어, 레온.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구경하러 갈까? 임마, 이거지? 어, 마너 스킨 어떻게 입니? 아, 어, 이렇게 하는구나. 오케이. 선택하고. 이브롤로를 아, 또 강화를 해주려면 나... 이게 더 있어야 되는구나. 이 게임도 핵가금 게임이지. 딱 보니까 느낌이 핵가금인데한 300만원 정도 쓰면 좀 세집니까? <웃음> 가보자 가보자 아 저기 숨어있구나 아 이게 또 가다가 멈추고 그러네 패드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거 하려면 이 게임 제대로 하려면 PC로 하기에는 되게 불편한 게임이네요 보니까 PC로 할 수가 없겠는데 뭐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아우 이거 봐봐 꼬이는 거 봐봐 키가 여러 개를 입력하니까 멈추고 그러네요 이건 뭐까? 아, 궁극기 써볼게요. 궁극기! 은신 상태 투명인간입니다! 뭔가 좀 좋은 것 같아. 얘가 확실히 전설이라 좀 좋은 것 같은데? 아우 죽겠다, 근데. 아, 좀 스톱되지 마봐. 왜, 왜, 왜 스톱되지? 걸어가다가? 아, 왜안 쏴? 뭔가 플레이가 원활하지 못하네요. 이게. 안 그래도 못해안 그래도 처음 하는 사람인데 이게 PC에서 버벅거려가지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뭔가 볼때 답답하셨을 것 같아. 이 컨텐츠 제가 계속하려면 그걸 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 해야 돼. 아니면 캡처보도 해가지고 핸드폰 그래서 할까? 어튼 생각 좀 해볼게요. 자, 뭔가 또 신규 분원을 받습니다. 니타! 어, 나타가 떠오르는데, 나타! 블 세븐 나이즈의 나타! 아무 관련이 없겠죠? 자 보석이 500개 남은 관계로 다써다써어다써 다 써. 어, 보도록 할게요. 파이퍼 나왔어요. 레온 이렇게 쉽게 나오는 애였어요. 얘가 지금 내가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 거야? 아직 아직 감이 안 와가지고 전설이 떴네요. 잘 나온 거지 이거. 포커 그 나와 포커 가또 정인가지. <웃음> 아좀잘 아시는 분들 댓글 우리 구청자님들 아 우리 구스프랜즈 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댓글, 댓글 좀 많이 부탁합니다. 뭐 의외로 의외로 무가금 캐릭터 중에 좋은 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산그 레온 본온이라는 애가 어느 정도 가치인지 걔가 뭐 어느 정도 되었을 만하다든지 여러 가지 좀 가르쳐주세요 파이퍼 그리고 신규 캐릭터 데릴 초희기 브로르네요 초희리 자 에프레머 레오 이거 잘나오거 아니에요 이거? 대박이지 축하합니다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자, 레온 떴고요. 포코. 아, 정이가요. 포코. 우리 기념등이 포코. 로사 좋습니다. 자, 메가상 계속 가자. 다 뽑아 그냥. 자 포코 나오고요. 데릴 나오고요. 엘 프리모 파이퍼. 파이퍼. 어, 스나이프는 나중에 써 볼게요. 레온! 레온이잘 나오네요. 아니면 한번 구입을 해야 그때부터 나오는 거야? 그건 아닌 텐데. 왜왜 레온이 계속 나오냐? 어이, 형 누구야? 뭔데? 비비? 영웅이다 보라색이다 플레이볼 비비의 홈런게이지득 사면 풀스윙으로 적을 날려버립니다 특수공격으로 통통튀는 풍선껌을 날려버립니다 쟤는 예, 예, 어때요? 어. <웃음> 내가 모르니까 계속 물어보기만 하고 난... 비비 한번 나오니까 또 나오네 그런 법칙이 있어요? 왜또 나오냐 너? 비비 어쨌든 반갑다 야. 반가워 비비야 자메가상자 마지막 뽑기입니다 마지막 출발 뽕 코인 리코 드릴 벚꽃이 할래? 오케이, 요정도. 자, 요정도였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완전 초보 처음 하는 웬 아재가 이렇게 오늘 해봤습니다. 이거 뭐, 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 올리면 되지? 저 입마도 좀 올리고. 이렇게 올는거 맞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없지? 떨린데이? 음. 자 오늘 이렇게 완전 수생버가 현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뭐 재밌으시면 다음 에또 하고요. 아, 재미 재 여러분들 반응이 안 좋으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썼는데 여러분들 즐거움을 위함이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스일이겠습니다 야, 오.